안녕하세요 피투게더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계획을 짤때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제가 공부해서 앞으로 같이 공유하고자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트수와 세트당 반복수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볼게요 언제든 질문, 코멘트, 태클 환영입니다 먼저 한가지 가정을 하고 갈게요 호르몬계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내추럴 운동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트 수입니다. 앞선 요약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주당 약 20세트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바와 같이 세트 수는 많을수록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고, 또한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세트 수를 가져간다는 고해서 무조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 저희는 호르몬계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과 적응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수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스포츠 생리학 박사 마이크 이슈라텔 이분이 말하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각 목적별로 최적의 세트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종합해 보면 주당 약 20세트 정도를 수행해 주시는게 근육량 증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세트를 무조건 고집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세트를 일단 설정해 보시고 수행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회복과 적응시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아 20세트를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회복속도랑 일정하게 어느정도 맞는 것 같아 하시면 그 20세트를 진행하시면 되고 아좀더 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20세트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해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변수인 중량 같은 걸 조절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계획을 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트수는 20세트 정도 내외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트당 횟수 뉴트리 데스크의 의료국장인 로드니 박사가 말하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2회에서 6회 정도의 반복수가 좋고 근비대에서는 8회에서 20회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20회 이상 의 반복수를 가져가는게 가장 좋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트당 8에서 12회의 반복수가 근육량층과 근비대에 좋다고 들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스포츠 의대에서도 처음 훈련을 시작한 이들에게 혹은 부상을 당해서 뭐 수개월 수년간 운동을 쉬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8에서 12RM의 반복수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중급자나 상급자들에게는 1에서 12RM의 반복수를 다양하게 가져가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조언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재해요 실무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걸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브로사이언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최근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약한 7년간 계속 연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한 결론을 내렸어요. 세트당 반복수에 대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에서 어떠한 반복수를 가져가든 간에 각 세트마다 그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게끔 훈련을 한다면 근육량 그 증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즉, 세트수별로 어떠한 반복수를 가져가더라도 근육량 그 증가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약 7년간 연구를 꾸준하게 해온 결과 하지만 이는 너무 가벼운 중량으로 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근비대를 위해서 근육량 그 증가를 위해서 8에서 12RM의 반복수를 고집하지 마시고 그 앞에 1에서 뭐 20RM, 30RM까지도 다양한 반복수를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맛깔나게 구성함으로써 극량 증가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공유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질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투게더의원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피트하나 되세요